자 없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확인해주세요. 네. 어요 네요. 네요. 중입니다. 네요. 네요. 지 마세요. 보는 것도 려야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야지금자니다로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돌아온 여러분 커넥션. I'm s i a 자케이 y So I'm to try 저희 되게 바쁘고 뭘하 t h 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 오늘도 정말, 정말 중요한 걸 하고 you h a v 는게 o do this. I'm not sure if you 자 a v e to do this. I'm not s u 몇 시간 f y o 시 have to 시 o this. I'm n 가 t sure if you h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맞아, 받다는데 그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년전 이후로 온화오 쪽갈 때로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막 옛날에 막미안 많아 음. 아, 이런 데갈때 너무 바로 바로 바로 온화오 받을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는 너무 오랜만이었어 오랜만에 즐겁더라 그래서 음.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이 기분 아, 나 아직도 시차 안 맞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불려요. 짜내, 짜내.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응, 한국도 가면 진짜 한국도 가면 또안 맞아. 저도 사실 시차가 너무 잘 맞아요. 지금 나도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저, 맞아. 나 시차 지민이는 진짜... 거의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시, 미국 쪽의 시차 아니야? 아, 저는 원래 그래. 원래 뉴욕 시간으로 살아요. 아침 막시 일어날 때니까. 사실 이제 잠자는 시간에 딱 LA가 베스트였던 거. 지민 여기서 나쁘자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요 이제. 진씨 자음이 있잖아 자음이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진씨 그래요? 근데요? 잠은 좀... 자야죠 좀... 형 그래도 여기 <웃음> 죽어서 자요 스티브하고 나도 오케이 나도 안 죽으시길래 그런줄 아. 아. 낙서 먹고 먹었어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형 인간이 돼버려서 야, 사실 추석잘 보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아, 날그 네. 그, 마지막 날? 유버스 보니까 네. 마지막 날에보내고 시절이 있어 아이 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그 달려라 방탄 나와 가지고 아그 공수, 알지 지금 무슨 하고 있죠? 어전발전를 할까? 어, 해봐. 공, 그 나온 거 이제. 예. 네, 그걸로 이제 아미 분들 많이 아 오늘 3일 중에 3일 마지막 날만 그거 공식? 어? 그지그지거 공무신. 완한깜짝으 신인 거야. 공신은 뒷부분에 나올 고안 나올 때 어, 아, 공무신. <웃음> <쉬신이 웃음> 아니야 공무신이 아, 아니야. 고무신이 아 고무신이 제가 지보충설람을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공무신을 불러요 아, 진짜 네. 그냥 승부하지 말라고요 네. 네. 네. 네. 저가 네. 재밌다고 그러죠 아, 여기서 그만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가 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그 앞에 만화 거 만화 OST 맞추기 그래 이거 아, 그래? 한 살펴봐 맞다, 맞다,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 기억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아다 나왔어? 연애 부른 거 나왔어요? 바람 기억 부르다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라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브로콜리, 브로콜리 음, 음, 음.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좀 드셨어요? 이거,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응, 음, 조성음식 야, 야투석 얘기 좀 해봐 우리, 우리, 우리가 추석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추석이니 우리 추석, 추석, 하시 그래. 그러니까 추석 때뭐 하는지 야 추석에 우리가 우리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적 있어요? 야, 난난 추석에 간간 있어. 나 추석에서 왔어 내가 차례 차례 지냈어 작년에 있었어 작년에도 고양이들 갔어 결국엔 나나안 먹을래 나 작년 추석에 뭐 했었지 작년에 우리 쉬었었어 우리 쉬었어 여러분 여러분은 추석 때뭐 하시나요? 추석 때뭐 명절 음식 그냥 옆에서 깨딱깨딱 그쵸? 옛날에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석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적 있잖아. 아, 있지 어, 있지 시골에서. 우리 집은 시내 네. 게방 가고 그랬지. 진짜 분업화 가지고 음. 우리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음. 아요 너무, 너무 좋아. 부모님은 이제 아,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 장막 감각. 껍질 숙제. 아 우리 어머니 <웃음>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형부터 해서 요리하고 뭐 청소하고. 우리는 완전 빨려고 빨리, 빨리 끝내자. 이런 중사 공차의 공장이 뭐. 우리는 차례 팩토리. 아, 우리는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는 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 우리. 약간 전이나 예.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요리할 때니까. 근 꿀이네. 근데 것도 맛있고 더 맛있어. 그리고 나는 나는,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요. 그 추석 특집. 음. 음. 뭐. 아니, 음. 그, 아, 나그 아, 추석 특집. 특집 아니 그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왜? 저는 크라운 산도 같은 거 네. 올렸었어요 그게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 거응래 아, 진짜 좋아하, 좋아하셨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음.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 치킨 뭐... 올리는데 치킨 음. 나도 치킨 올리는 데도 있지 음. 우리, 아, 그래? 우리 집은 종이 구이 종이는 뭐 있지? 좋아하시는... 아나 진짜 그 과일 순서나 이런 거다 외웠었네 아버지 홍동 백서? 이런 거? 다다 네, 다 외웠었어요 뭐 광양하고 생선 머리 두는 광양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아 진짜 음.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장남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리고 네가 나중에 해야 될거 알아야 된다. 그래 그런데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좀 많아진 그래서. 거고 올랜도 간소하게. 태희이왕 막 음. 선생님의 막 그런 거 종가에서 되게 간소화해서 한다고 하죠. 너무 웃기다.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웃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제 사실. <웃음> 아니 뭐 네, 사실 딱 그냥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가 평상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야 석진아 잘 지내고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 지내줄 필요 없어. 아, 저도 저도. 제자리로 돌아왔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그 뭐야? 싸운다고. 고생 시키기 싫다고. 어. 음. 고생 야, 명 명절 되면 이제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들이, 일들이 가끔 음, 있어가지고 음.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빌빌 하다면서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저희 형이 그냥 좀. 밖에 좀몇분 나랑 있다 오면 되지 <목소리> 그때는 아니,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추석특시의 <웃음> 오세암 그거 보면서 오세암 오세암 너무 좋지 눈물 좀흘리나올로 네. 집에 네. 무조건 보고 나그로 1년 전에 크리스마스 어 아마 네, 그 네. 연습생 때그 옆에 저기 혜네 아닌가? 그때 아닌가?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오세아? 오세아 그거 아마 내가 막우겨가지고딱 내가 봤을 때너네 거실에서 보고 있었어 야, 야, 야. 오세아 저 있었어. 맞아, I love you finan가세. 아니야 어? 댓글 어, 우리 알라비... 아 그래 알라뷰 아니 우리 우리 그런...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티비 있을 때 있잖아 그래. 되게 이풍뚱한 티비 있을 때막그 무대 영화 보고 아. 뭐 그때 오세암 오세암 재윤 씨 아니 태영이가 오세암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스님. 아니, 스님. 나나나 우리 오세암 음. 어, 아 진짜 엄청 좋아했어 첫 숙소 살때 그때 이 두꺼운 거 그거 봤 브라운관 여기서 이제 오세암을 안본 분들께 좀 스포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암은 그 다섯 살예그 암자 이런 뜻이에요 오세암 그 우세암? 우세 암암 정암 아암암암자 암자. 아, 암? 암 자, 암 자, 암 자. 암? 알아? 아, 세암 아 아, 아, 자. 개기 개고얘얘얘세아니고아니고그 우세. 세 암. 아, 우세야. 아, 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 시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시거 <웃음> 같은데. 많이 많이 에안 간? 되게 약간 아, mz 세대 이런 거 입에 달고 살것 같아요. <웃음> 요즘 엔지 세대가 말이야. 이제 <웃음> <웃음> 그런 거에 있어서.